쳐먹고 취해서 현수 오빠 내집 갔잖아! 아니야?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오셨는지 내가 말해줘? 어? 이게 진짜 그치... <놀람> 진짜...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야! 남친 때문에 고민 상당한 날이잖서 귀찮아 죽겠다. 근데 저한테도 술랜션할것 같은데 어, 엄마 잠깐만. 아, 강미뭔오왜 이렇게 늦게 여어 어. 자고 있었어. 아. 어. 엄마, 왜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차 찾다고 왔지. 아, 목 말라 물주만 좀 줘. 어. 아니, 왜 이런 거 먹고 힘이 나니? 음. 아, 아, 아빠 아빠는? 어, 아, 아라 아침 챙겨 먹으라고 했지. 내가 며친데 그런 것도 못해. 아, 뭐하러 오. 그래. 천천히 놔도 되는데. 책임기 이게 뭐야. 전 치우고 살지. 아 원래 잘 치우는데 오늘만 그런 거야. 오늘만. 아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 하영이 아니니? 네. 근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, 있었어. 뭐야? 누가 누구한테 뭘 준다는 거야? 어, 그니깐, 저도 오빠한테 줄겠고, 오빠. 어, 야, 됐어. 괜찮아, 괜찮아. 아유, 니들은 뭐 어린애도 아니고,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했던 거야? 아이 그런게 아니라요 어머니 어, 저는 그 계절학기 조모임이 있어서 아, 아 맞다 맞다 얼른 가안녕하요네 머리는 말리고 가지 그래? 가슴이 나갈 텐 저기.. 죄송한데 혹시 생리대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? 강아요 맞지? 어.. 잠깐만, 믿나 볼게 하나 있다, 밑으로 주면 돼? 어, 고마워 왜안 받아? 어... 미안한데 혹시 그냥 생리대는 없어? 어. 여름엔 땀 차고 답답해서 생리대는 안 써. 너 그거 쓸줄 몰라? 대충 방법은 아는데 써본 적은 없어. 알려줘, 어떻게 넣는지 아니야, 내가 해볼게. 나가 있어도 돼. 해보고 안 되면 생리대 사다 줄 테니까, 톡해. 어, 고마워. 같은 지 언니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나 그럼 들어갈게. 조모님 잘해? 너 어제 전화 그냥 끊더라. 어떻게 됐어? 했어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다이말 많은데? 언니 이따가 조모님 끝나고 뭐해? 약속 있어? 아니, 없어. 그럼, 끝나고. 이거 피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알겠어 어. 그럼 스케줄은 이렇게 정리하고 어, 이제 소재 정해볼까? 네 어, 내가 좀 찾아봤는데 어, 얼마 전에 첫 경험 평균 나이가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 우리도 사회문제적으로 접근해서 변화하는 10대들에 비해 태아하는 성격 모순에 대해서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해보면 어떨까 싶어 어디 학술 때 나갈 건 아니지? 그런 것보다 요즘 20대 사이에서 높은 음색이라는 말이 왜 유행인지? 아니면 남녀의 자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. 뭐 이런 게더 참신하지 않아? 우리가 20대니까 20대 얘기를 하는 게 공감도 더잘 되고.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.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. 그런 소재로 발표하면 분위기 가 어떨지 그거부터 걱정되는데 나는. 왜? 솔직히 다들 관심 있고 궁금하잖아. 그리고 주제가 성과 사랑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꽉 막힌 거 아닌가? 민망한 소재로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말고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소재로 가자는 얘기잖아 겨우 이런 얘기도 민망해하면서 이소본왜신청인데아 그럼 이런 건 어때요? 그런 인식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해질 수 있을지 하는 거요 저도 사실 궁금한 건 많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꺼내기엔 괜히 어렵고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네 특히 누구 나도 좋아 근데 조사도 다시 더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더 얘기해봐야 분위기만 더 안좋아질거 같으니까 하루정도 각자 좀더 생각해보고 모이는건데네 좋아요 뭘요저진통제좀 사려고 하는데요 머리 불편한 데 있으세요? 생리통이요 평소에 드시는 약있으시고요 아.. 원래 약은 잘 안먹어서 머리 뭐 특별히 안좋으신 데가 있으세요? 뭐 몸에 좀경련이 있다거나 부기가 좀 있다거나 그런 건잘 모르겠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성류통이 심하시면 두 알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3,000원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싶으시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다른 쪽 문제 있을 수가 있어서 네? 무슨 문제예요? 뭐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뭐 자궁근종이나 다른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알수 있는 거고요 그건 아네 감사합니다 아,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 다 시켜 그럼 왜 굽네 와... 역시 건물주 플렉스! <웃음> 그럼 나 이거랑 이거 먹어도 돼? 응. 저기요! 왔어! 저희 이거랑 이거 주세요. 맥주 두 잔대요. 감사 근데 너무 우리끼리만 왔나? 하영 언니 안 서운하겠지? 야뭘 서운해. 중고딩도 아니고. 그래서? 이 얘기나 맞아 해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데? 아.. 맞다 아니 그니까 키스를 하긴 했는데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아까도 말했잖아 오빠는요? 나도 아인 좋지? 귀엽고 착하고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예요? 어? 지금 꼭 대답해야 돼? 네? 아니 근데... 방금 우리 키스도 했고 오빠도 저 좋아한다고... 그건 맞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좀더도 만나보고 생각하자않 난더 잘할 수 있는 만추라는 말 아니야? 저만 추? 알지?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응, 그거 말고 잡부구 만남 추구 너 지금 헛겠지? 근데 그런 말이 왜 있겠어?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는 각자 생각대로 정하면 되는 거야 너가 사귀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뭔지 알지? 근데 이런 얘기 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좋은데. 너그 친한 남자 친구 하나 있잖아. 걔한번 봐봐. 아 박초딩. 걔 초딩이라 이런 거 알지도 못할 걸 혹시 걔도 못 소리냐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걔랑은 오글거려서 이런 얘기. 아이고, 바로 저못다 도서관 폐가 나오니 학생분들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 음. 음. 오빠, 가셨어? 아직도 안 가셨어? 자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애 뭐? 아빠 아..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그.. 엄마가 허리 아파서 하루에 버스 두번 타기 싫다고 하셔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 아 일단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 할까? 아..어떻게 그래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도서관 폐가 나니 학생분들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휴게실에 서 잘테니까 더 어머니 자고 가시라고 해 그럼 괜찮겠어? 그 휴게실 불편할 텐데. 아 그럼 뭐? 어... 아니야 됐어. 하루 정도 괜찮아. 어 하영아, 이 시간에 웬일이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나 고시반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왔지. 아너 고시반부터 했다 그랬지 왔다. 응. 그래서 나 수업도 들었했어 계절학기 음 진짜? 근데 넌 여기 왜 왔냐고 아나그 그 계절학기 과제 때문에 나도 잠깐만 쉬려고 그래? 근데 너허지우랑 하는 건 괜찮아? 걔가 뭐 딴소리 안 해? 딴소리 뭐할게 있나 그냥 조모임 할 때만 보는데 뭐난 다시 봐도 빡쳐 걔는 솔직히 넌 뻔뻔하지 않아? 내가 있는데 어떻게 복학할 생각을 해? 그러게 아나 가야겠다 아너 다솜이 얘긴 들었어? 걔 결혼한대 아 내가 볼땐 이거 백다속도 위반이야 아 어, 결혼하는구나 다음 주쯤에 동네 들리 한번 모은다던데? 남편 얼른 쉬고 나중에 보자 응. 어 언니 나 도착했어 아잘 어, 자. 음. 헐, 놀러 오래.